살짝 돌리면서힘 상태를 봅니다. 항상 입구 부분을 살짝살짝 살짝 귀가 들리지 않은 받침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수지와 강유로낚시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민물용 민나시대를 처음 구입시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민물 낚싯대고 받침대입니다. 받침대는 쭉쭉 빼서 세우게 되어 있죠. 꽂거나 끼우거나 밑에가 알면이 되어 있습니다. 민물 때는 받침대를 세우고 또한 뒷받침대도 필요하죠. 뒷받침대도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뒷받침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걸쳐놓죠. 걸쳐놓으면 심생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가면 낚싯대마저 잃어버리겠죠. 이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에다 고리를 걸어서, 뛰어 걸어서 끼워 넣으면은 낚시대가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리를 거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수지용 민물 낚시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편기를 선택합니다. 한 칸, 1.5 칸에서부터 두 칸, 두칸 반, 세 칸, 세칸 반, 네 칸, 4.5, 또 5칸, 또 중, 물론 중간에 2.8, 3.2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칸은 1.8m, 두 칸은 3.6m입니다 세 칸은 5.4m입니다만 약간의 기호차는 낚시대마다 있습니다 이, 이 낚시대는 3.3칸으로 표기되어 있고 작은 결시로 5.9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관과 힘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낚시대 예관을 살펴봅니다. 맨앞톱 때부터 하나씩 빼내면서 예관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정도 마디 중간 쯤에서 약간 빼면서 돌리면서 힘, 힘이 없는지 즉 고기 없는지 살펴봅니다. 낚시대를 전체를 펴서 보게 되면은 앞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핀 상태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전체 낚시대를 펴보겠습니다. 만일 낚시대 휘었으면은. 찌를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낚시대가 힘세를 확인해 봅니다. 낚시대를 전체에 핀 상태에서 살짝 돌리면서 힘 상태를 봅니다. 이제는 무게를 한번 살펴봅니다. 좋은 낚시대일수록 내 몸에 안기는 기분이 듭니다. 낚시대를 편 상태에서 낚시대를 흔들어 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흔들어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액션 보실 때는 항상 손을 잡고 앞부분부터 살짝살짝 살짝 흔들어보고 중간까지 그리고 뒤에까지 차곡차곡 흔들어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낚싯대인지 흔들어봅니다. 이때 한 가지 보여야 될 것은 낚싯대를 손에 들고 무게감이 너무 앞으로 쏠리지 않는지 낚싯대가내 몸으로 차하는 기분이 듭니다. 낚싯대가 너무 무겁지 않은 것 선택하는 게 좋겠죠. 물론 경질 기낚싯대는낚싯대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도 흔들어봅니다. 자, 좀 약간 세게 흔들어 보죠. 세게 흔들어 보면서 어, 낚시대가 나한테 맞는 낚시대인지. 아 참,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물체에 붙세게 되면 상처 나거나 부러지면 낚시대를 구입하기도 전에 입장이 곤란하겠죠. 자, 낚시대를 다 보셨으면 이제 접어야 되겠죠. 한마디씩 한마디씩 차곡차곡 접어넣습니다. 낚시대에 접기 쉽다고 세워서 팍팍 접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에 항상 작은 절반에 간으로서 넣기 힘듭니다 낚시대를 살짝 세우시고 탁탁 탁 쳐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이 부분을 릴리안사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줄을 매서 낚시를 하게 되죠 근데 만일에 여기 접착되는 부분이 약해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물렸을 때이 부분이 빠져나갈 겁니다 낚시대를 구입하실 때 항상 이 끝부분을 살짝 살짝 당겨봅니다. 자칫하다가 아래에 쳐져서 부러지지 않게끔 앞으로만 착착 손을 당겨봅니다. 자 튼튼하네요. 이번에는 받침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칸 반, 두 칸은 2절이나 3절. 아, 보통 마드라하고 절로도 가는데 보통 마드라가죠. 저는 가끔 절로도 표기합니다. 자세 칸, 세칸 반은 3절이나 4절 정도를 빼서 보고 길을를 측정합니다. 이 받침대는 3마디의 받침대입니다. 보통 받침대한 마디 길이는 민물낙시대의한 마디 길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통 한 60cm, 70cm 정도 나오죠. 3마디 정도를 뺐을 때 이거 보시지만 이 정도 빼면 낙시대를 3칸, 2칸 반 정도를 얹어놔도 앞으로 쳐지지 않습니다. 받침대를 선택하실 때는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3칸 반 정도면 한세마디나네마디를 써야 됩니다. 낚시대를 얹어 놓으시면 얹었을 때 앞으로 숙지 않게끔 기가 들리지 않은 받침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다 민장대입니다. 접은 길이가 길어서 통상 바닷장대로 불러집니다. 바다 민장대는 보통 칸이로도표게되고 매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낚시대는 3.0 세칸로 표기되어 있네요. 또 작은 글씨로 5 4 m 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물대와 같이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낚시대를 다편 상태에서 창대는 무겁기 때문에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약간 받쳐주면서 낚시대를 살짝 돌려봅니다. 힘세를 확인하는 거죠. 낚시대가 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없게 심쇄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쇄를 다 보셨으면 액션을 보게 됩니다 바닷장 때는 좀더 강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흔들 때좀더 힘을 가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흔들어보고 그다음에 중간까지 그 다음에 중간까지 전체적으로 흔들면서 심쇄를 보게 됩니다 바닷장 때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설림이 있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흔들어 보면서 무게감도 느껴보시고 힘세를 느껴보시고 액션 상태를 봅니다. 그러시고 좌우 양옆에도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낚시대를 살펴봅니다. 다 보시면 차옥차옥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접어 넣습니다. 자 낚시대를 뒤로 쾅쾅 치지 마시고 자, 쳐버리시고, 작은 절반 왔을 때는 자칫하면 뿌려질수 있으므로 이렇게 세우고 탁탁 쳐 넣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항상 살펴볼 것은 바닥장 때는 속이 무었기 때문에 하캡을 봐야 됩니다. 다시 대들고 이렇게 아래로 쳐서 혹시 하캡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 하캡이 빠진다면 이동시에 곤란하겠죠. 한번꼭 확인하세요. 끝까지 영상 보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물병 닐라시대와 원티용 닐라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